자, 안녕? 얘들아 음. 오늘은 협동심 점프맵을 해볼건데 이 맵은, 이 맵을 커플들끼리 하면은 전부 다 깨졌다는 소문이 있어 이 맵만 하면 아주 그렇게 싸운대, 커플들이 진짜로. 어? 그렇지만 다 안할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상관없겠지 협동심이 맞다. 잘 맞을테니까 진짜로 커플이 아니고 거식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애들이 못 깨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우리 커플이 안 어울린다는 거야? 타워는지 거품이... 너희는 협동 타워 못깰것 같아. 너희는 평소시 어? 협동심이라는 건 얘도 없잖아. 아니 근데 누가 커플이라는 거야? 나 <웃음> 나랑 너 뭐야? 나랑 너 너랑 내가 커플이라고? 뭐! 미호야 응? 응? 너는 솔로니까 여기서 쉬고 있어. 응? 솔로야 킥킥. <웃음> 리아, 리아야 그것 좀 밟아줘, 어 고마워. 리아야 그것 좀 밟아줘. 밟아줘 제끼 음, 응, 밟았어. 음, 밟았다야너 너 뭔데 껴? 나? 나 니아 새 여친. <웃음> 뭐? 나 니아야 여기. 야너 뭔데, 너 뭔데 껴들어. 네, 니아야 여기. 야, 안녕, 이... 얘들아. 저 가식적인 게? 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진짜 어려워. 울지. 자. 자한 명을 밟고 가야 되는데 리아야 거기 서 있어. 헤! 자 올라와. 오. <웃음> 오. <웃음> 리아야. 이럴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웃음> <웃음> 리아야. <웃음> 안녕. 안녕. 야 니네 내가 없으면 죽으면 보험이었는데 미호가. <웃음> 니네 없으면 나못 간단 말이야. 너 그렇게 우리에게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뭘 <웃음> 너무해. <웃음> 너 혼자 가고 말이야. 진짜. 니네들이 그러니까. 협동심 볼게, 아래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지. 완벽하지! 진짜 떨어지면 진짜 죽, 죽듯이 어. 따, 싸울 것 같긴 한데. 아니네, 믿어. 근데 얘들아, 이 맵을 한 <웃음> 커플들은 모두 다 깨졌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아뇨? <웃음> 어.. 니네들이 방금 깨질뻔했어 우린 사귀지도 않았어 그래? 자, 너좀 어. 측정 그만해 어금니 부러지려! 진짜 리아야 넌 진짜 모르겠 내가 가야겠다 환생이 거품은 아무래도 나밖에 없나보다 그런가봐 야, 여기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 어렵다 겨우 이만큼 왔다고 <웃음> 좋아하는 아니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후아 이제 서.. 서고? 리아야 서! 가만있어! 후차! 가! 미호야! 오 빨리와! 다음에 기... 또 나야! 비켜! 긴장돼! 간다! 김니아 출발! 긴장돼! 그... 리아야 나! 흡! 오우! 오날 미치면 어떡해! 나안 아. <웃음> 미쳤어! 니가 넌 미쳤어 안 미쳤어! <웃음> 리오야 우리 어쩌다보니 커플이 되었네? 그니까 러 쟤랑 헤어지고 그래. 나랑 만나자 그래. 면 밑에 올라간 후아 <웃음> 리아가 너무 불쌍해 어? 이거 스폰 포인트인가 본데? 어? 그럼 리아 여기까지 데리고 오자 여기가 <웃음> 어떻게 데리고 와? 이걸 또, 또 어떻게 와, 와. 와? 됐어 리아야 내가 도와줄게 야 가면 어떡해 그래 데리고 와 근데 나 아는 거 못하는데? 여메야 니가 좀 내려와주면 안 돼? 리아가 해줄 거야. <웃음> 아니야. 너가 좀 내려와주라. 나 사실 자신 없어. 할어 거짓말 치지마. 근데 너 진짜 마음씨 착하다. 약간 나. 어 매너있는 어? 너가 좀 멋있어 보이지 너? 여메이보다 네가좀 낫다. 이게 진정한 협동인가? 헛자 <웃음> <웃음> 서로가 못한다고 해서 뭐라 <웃음> 하면 안 돼. 그게 협동인 거야, 여맨아. 와, 니네 진짜 <웃음> 협동감 좋다. <웃음> 됐다. 와, 진짜 왔어. 그래, <웃음> 네, 우리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니까. 여멘이랑 <웃음> 진짜 커플 못하겠다. 야, 너그옷 벗어. <웃음> 미워져? <웃음> 너, 오, 그옷 벗으라고, 이 <웃음> <웃음> <웃음> 자, 리아야, 이거 순서대로 눌러주는 거야. 알았어. 음. 근데 너랑 협동 안할 건데. 아 빨리 해봐. 그래도. 어? 어. 그럼 내가 눌러줄게. 그래. 1래 일, 이, 삼, 사, 다, 둘, 육, 칠, 사다리 만들었다. 사다리 타고 와. 유호. 를 모르고 버리고 왔네. 여기 천둥, 번개 치고 있어서 <웃음> 니아야, 우리 다시 만나기, 만나는 거다? 아이, 나도 저런 여자 별로였어! 하 <웃음> 아, 우리 잘하고 있대! 와, 이거 끝까지 가겠는데? 잠깐만? 여기, 여기, 빨리빨리 빨리 가라는 건가? 엄청 빨리? 내가 갈게, 그럼! 불안한데? 밟았다? 밟았고! 발? 발! 발! 발! 발! 발! 손! 발! 머리! 발! 다리! 발! 간다? 응? 음? 발 받고! 빨리 가발 그냥, 받고. 그냥 빨리 가! 어? 진짜 빨리빨리 가야되는구나? 나 아, 엄청 빨리 가나봐 가야되나봐? 간다 하나 둘 셋! 오. 뭐? 쭉쭉, 계속 와, 계속. 됐다! 오, 오. 후! 우리 드디어 깨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올라가, 올라가야 돼. 아. 자. 밟았어! 밟았고 빨리! 밟았어! 됐다. 오, 세이브 포인트! 오, 오, 미오는 괜찮은 걸까? 글쎄. 자, 얼마 그쪽... 안 남았대! 우리 보고! 야... 우리 잘한다! 오케이, 나 이쪽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 대충 어, 만나니? 대충 만나는 건데 길을 알려주는 건가? 아닌데? 어, 열어준다! 열어줬어? 나이스! 끝인가?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라와! 훗! 해봤어! 가자! 발아 환상 허 발바 환상 오합지졸의 맛을 보여주지 접접접 진짜 잡. 맞네 이거지 드디어 진짜 끝인가? 어 뭐야 그왜두 갈래지? 아 발코 가너 어, 밟... 잘할 수 있겠어? 발봤어? 어 아직 아직 가지마. 하지마 왜 가지마 아왜 가지 말라 가지, 가지, 마. 마. 아! 아! 왜 가지, 가지 말라 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말을 안 들어 헤어져 아니야 할수 있어 우리 헤어져 <웃음> 빨리 올라와 <웃음> 그냥 가냐. 해봐 나 어딘 줄 알겠으니까 여기는 안 없어지는 곳이야 여기는 안 없어지고 여기서 길을 오야. 만들어줘 촥촥오 빨리 찹! 찹! 빨리! 찹! 찹! 찹! 찹! 됐다 여기 어? 같이 가는 길인가 보다 오케이 어, 내가 밟아줄게 후. 그래 찹! 고 빨리 빨리 가너 뭐, 어떻게 가여를 어 잠깐만 오 어, 거기 뭐지 거기 회오리인가봐 뭐음 이게 되는 회오리거리야 봐봐 내가 해볼게 안돼 선수 교체 어. 아 <웃음> 그렇게 그러니까 어이없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아 어, 내가 해볼게 나봐 와 이런 건또 남자가 해야지 뭐 우리 둘다 남자야. 어. 너 여자 역할이잖아 근데 이거 혼자서 야!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뒤질, 뒤질래? 뭐? 말이 너무 심해 난 너랑 못해요! 뭐 헤어져! 아 이모 이러냐고 나서 혼자 떨어지는게 어디냐고! 답답해! <웃음> 답답해! 너랑 하면 답답해! 어이? 그럼 헤어지던가! 답답해 답답 답답 음. 답답아 그럼 헤어지던가! 헤어 이미 끝났어 우린! 음. 우와! 이게 안 떨어져 아 떠... 아 애초부터 너랑은 안 맞았어 미호야! 미호야! 우리 형은 질 그랬어 잘 됐다고? 신난데. 진짜 너왜 이렇게 못해 너? 아니 아 혼자 떨어져 그걸 시도는 해봐야 될거 아냐 미호야 미호야 나이 개 못해 진짜 진짜 아우, 이대로 같이 떨어져!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커플이랑 해보세.. 하지 마세요 절대 커플이랑 하지 마시고 아.. 김리아랑 다시는 안 할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가볼게요 어. 안녕 음.